안녕하세요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호텔리어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오랫동안 기다려서 주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드디어 새로운 호텔리어 채널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채널을 두개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는데 구독자층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소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호출언니 채널을 열게 되었어요 호출언니는 호텔에 출근하던 언니라는 뜻이고요 호텔에 출근하던 전직 호텔리어인 유튜버가 미래의 호텔리어 분들께 그리고 신입 호텔리어 분들께 아직 전달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호출언니 채널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호출언니 채널은 더보기란에 링크 다시 한번 올려놓을 거고요. 유튜버 검색창에도 호출언니 유튜버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기존에 제가 업데이트했던 영상들은 옮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서 계속 인담TV 채널에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호출언니 채널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호텔리어 이야기와 영상을 기다리셨던 모든 구독자분들 오래 기다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호출원이 채널에서 더 많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좋아요랑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호출원이 채널에서 만나요. 안녕.